급격한 금리 인상 및 주택 가격 하락 등으로 부동산 거래 절벽이 심화하면서 이달 아파트 입주 경기가 역대 최악일 것으로 전망됐다. 10.1 주택산업연구원 주사년에 따르면 11월 전국 아파트 입주 전망지수는 46.3으로 전월 47.6보다 1.3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수도권은 43.9를 기록하며 10월 53.1보다 9.2포인트 급락했다. 전국과 수도권 모두 주사년이 지수를 조사하기 시작한 2017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서울 65.0-9.2포인트 인천 35.4-9.0포인트 경기 40.4-9.6포인트 등으로 모두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다. 반면 지방은 46.9를 기록하며 지난달 대비 0.5포인트 소폭 상승했다. 특히 대구 50.0 13.0포인트 부산 48.15.3포인트 대전 50.06.3포인트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서현승 주산련 연구원은 단기간 내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 및 대출비용 부담 증가로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주택 가격 하락 등으로 부동산 거래 절벽이 심화되며 전국 입주 전망 지수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며, 다만 지방은 조정 대상 지역이 모두 해제돼 소폭 반등한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출처. w w w 스데이 팜뉴슈 2060K와 6 t d 부동산 경기 침체로 경매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서울 아파트 낙찰률이 역대 최저치를 나타냈다. 8일 법원 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발표한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10월에 진행한 서울 아파트 경매 107건 가운데 19건만 낙찰된 낙찰률이 17.8%를 나타냈다. 이는 전월 22.4% 대비 4.6%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역대 최저치다. 평균 응찰자 수도 2.6명으로 9월 4.0명보다 1.4명이 감소해 역대 가장 낮은 참여율을 보였다. 감정과 대비 낙찰가의 비율을 보여주는 낙찰가율은 88.6%로 7월부터 4개월 연속 내림세다. 실제 서울 주요 입지에 있는 주요 아파트도 유찰되고 있다.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있는 흑석한강센트레빌 전용 114는 올해 9월 21억 원과 지난달 16억 8천만 원두 차례 경매에 나섰지만 응찰자가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아 유찰됐다. 서울 성북구 삼선현대일스테이트 전용 114도 응찰자가 나타나지 않아 유찰됐다.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1,472건으로 이중 538건이 낙찰됐다. 낙찰률은 36.5%로 두달 연속 30%대 수준에 불과했다. 낙찰가율은 9월 83.1%과 비슷한 83.6%를 기록했다. 경기도 아파트 낙찰률은 31.9%로 전월 33.8%보다 1.9%포인트 떨어지면서 올해 4월부터 7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평균 응찰자 수는 5.8명으로 전달 6.7명에 비해 0.9명이 줄었다. 지방에선 대구의 낙찰가율이 76.6%로 가장 낮았다. 이주연 지지옥션 연구원은 전국적으로 아파트 경매 시장이 빙하기에 들어선 모양새 라며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서울 아파트 경매 시장 매수세도 극도로 위축되고 있다. 고 했다. 11월 들어서도 대구 지역의 아파트 매매값과 전셋값이 0.3%대의 하락폭을 지속했다. 한국부동산원이 10일 발표한 2022년 11월 1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지난 7일 기준 대구 지역의 아파트 매매값은 지난주와 같은 0.36% 하락했다. 이는 전국 평균 하락폭인 0.39%보다는 낮았지만 4주 연속해 0.3%대의 하락폭을 기록했다. 구 군별로는 달성군 마이너스 0.54%의 하락폭이 가장 컸고 남구 마이너스 0.21%가 가장 작았다. 같은 기간 아파트 전셋값도 지난주와 같은 0.39% 하락했고 수성구 마이너스 0.56%의 하락폭이 가장 컸다. 한편 11월 1주 경북 지역의 아파트 매매값과 전셋값은 지난주 대비 각각 0.17%와 0.13% 하락하면서 하락폭이 확대됐다. 부동산 거래 절벽이 심화되면서 이달 아파트 입주 전망지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10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전국 아파트 입주 전망지수는 46.3으로 전달보다 1.3피 하락했습니다. 아파트 입주 전망지수는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를 상대로 한 조사로 100보다 높으면 입주가 늘어날 것으로 보는 전망이 우세하다는 의미입니다. 수도권은 전달 53.1에서 43.9로 9.2피 떨어졌고 기타지역도 47.8에서 47.0으로 낮아져 전국 수도권 기타지역 입주 전망지수는 모두 조사 일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광역시는 전달 44.6에서 이달 46.6으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규제지역인 서울이 65에서 55.8, 경기는 50에서 40.4, 인천 44.4에서 35.4, 세종 53.3에서 43.7로 전달보다 급감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된 비수도권은 상대적으로 개선될 것이란 응답이 많았습니다. 부산은 42.8에서 48.1, 대구 37에서 50대전 43.7에서 50 울산 46.6에서 47.3으로 전달과 비교해 4개 지방광역시는 지수가 올랐습니다. 연구원은 지수 하락은 단기간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 와 대출비용 부담 증가로 주택수요자들의 매수심리가 위축되고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거래 절벽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 이라고 분석 했습니다. 이어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주택 수요자의 주거 이동이 어려워지고 주택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어 미입주 적체에 따른 건설업체와 이금융권 연쇄 부도가 우려되는 만큼 대출 규제 완화, 세제 개편 등 선제 조치가 필요하다. 고 진단했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 레고랜드발 자금 경세까지 겹치면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조합들이 이주비 마련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당장 이주를 앞둔 단지에선 조합원들이 대출받지 못해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이미 대출을 받은 지역에선 금리 급등에 따른 금융비 증가를 견디기 어렵다는 호소가 나온다. 4일 주택정비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광명시 광명11구역 재개발조합은 이주비 대출금융기관인 우리은행으로부터 가상금리 인상을 통보받았다. 애초 광명11구역은 코픽스 자금조달 비용지수의 1.48% 수준의 가상금리를 적용하려고 했으나 우리은행은 0.8%포인트 올린 2.28%로 요구했다. 현재 코픽스 금리 3.4%의 가산금리를 더하면 이주비 대출 금리가 5.68%에 달한다. 조합은 은행 측의 금리 인상 반대 의견을 전달했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가산금리 인상을 수용하기로 했다. 조합 관계자는 최근 이사회와 대의원회를 여러 대출 금융기관을 재입찰하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금융시장 상황이 어려워 사업을 빨리 진행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 말했다. 서울 동작구 흑석 11구역 재개발 조합은 추가 이주비를 빌려 줄 만한 대주단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한대영 건설사는 기본 이주비 40%의 건설사 신용으로 추가 이주비 40%를 더 지원해 준다고 제안해 흑석 11구역 시공사로 선정됐다. 그러나 이달 추가 이주비 대출기관 선정을 앞두고 레고랜드 사태가 터지면서 대주단 모집에 실패했다. 시공사 측 관계자는 다음 달 추가 이주비 대출 때까지 일정을 맞추기 위해 여러 금융기관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보였다. 다만 추가 이주비 대출기관이 선정되더라도 대출금리가 너무 높아 실제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조합원은 많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조합이 예상한 대출금리는 CD 양도성예금증서 금리의 가상금리와 수수료 4.23%를 더한 것으로 이날 기준으로 8.2%에 달한다. 최근에는 신협과 농협 같은 상호금융이 부동산 관련 집단 대출을 중단하면서 정비사업 현장의 위기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지방 소규모 정비사업장은 아예 자금 조달에 실패하는 경우도 나온다. 대구 수성구 3일맨션 소규모 재건축 조합은 이주비와 사업비를 빌릴 금융기관 선정을 위한 입찰을 두 차례 진행했으나 모두 유찰됐다. 대구 서구 내당 내에서 재건축 조합도 올해 1월 사업비 및 이주비 대출은행 선정을 위한 공고를 냈지만 현재까지 금융기관을 선정하지 못했다. 이처럼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민간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목표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합수 건국대 겸임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270만 가구 공급 계획 가운데 52만 가구가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 사업에 해당한다. 며 이주비 대출이 막히면 정부의 주택 공급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했다. 대구광역시 시나미구역 재개발 이 최근 내부 재정비에 성공했다. 지난 10월 20일 대구 동구는 시나미구역 재개발 사업 시행 계획 변경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동구 시남동 139-69일원 7 1 2 3 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의 건폐율 29.77%, 용적률 239.51%를 적용한 지하 3층 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22개동 1,45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64가구, 49,32가구, 59,287가구, 75,348가구, 84A,267가구, 84B,406가구, 111,5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시나미 구역은 2015년 9월 조합 설립인가 2018년 9월 사업 시행인가, 2019년 9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KTX 동대구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이마트, 코스트코, 파티마 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덕성초등학교, 신하중학교, 경신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 시행인가일부터 60개월까지다. 대구 서구에서 많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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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리7구역 재개발 촉진구역 일부 철거민의 반발도 꾸준하다. 이곳 철거민들은 2년째 구청 앞에서 장성곡과 민중가요를 틀며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이들은 재개발 조합이 제시한 토지 보상액이 현시세에 비해 허무니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재개발 조합 측은 일부 철거민이 과도한 보상비를 요구 중이라며 대립하고 있다. 최근 서구청은 청사 앞에서 진행 중인 시위를 막아달라며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구청의 가첩은 신청이 사법상의 피보전 권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더러 구청이 주민을 대신해 집회 시위 금지를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이유로 해당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대구광역시 동인산마이너스1지구 재개발과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10월 28일 동인산마이너스1지구 재개발조합조합장 박영일은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7일 오전 11시 전자조달 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 경쟁 입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입찰지침서에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추고 조합이 요청하는 업무 수행이 가능해야 한다. 동인 산 마이너스 일지구는 2014년 7월 조합 설립인가, 2018년 4월 사업 시행인가, 2019년 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 칠성시장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고 ktx 동대구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뉴코아 아울렛, 롯데영 플라자, 롯데백화점,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 경북 대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대구동인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동인초등학교, 대구제일중학교, 개성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중구 동인동삼가 88일원 26,712.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6개동 630가구, 임대 32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대구 서구청이 청사합 집회 시위자를 상대로 낸 재판 결과가 조만간 나온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지자체에서도 재판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 8월 11일 대구 서구청은 청사합 차량 흐름방에 소음과 이유로 청사 앞에 장성곡 시위 중인 평리칠동 재개발촉진구역 철거민 2명에게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은 재개발 추가 보상을 요구하며 2년 가까이 서구청 앞에서 장성곡 을 들어왔다. 당시 서구청은 철거민들의 집회의 자유와 청사 인근 주민들의 복지 증진 의무를 놓고 고민했으나 끝내 제소를 결정했다. 이에 서구청은 지난달 방해금지 가처분 추가 자료를 제출했으며 발표될 재판 결과에 따라 서구청 앞시위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구청의 대응은 비슷한 상황에 놓인 다른 지자체에 관심을 끌었다. 대구시청, 각구 군청 등 지자체는 서구청과 비슷한 장기 시위를 이미 경험했거나 여전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영남일보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현재 중구와 남구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보상금 등의 이유로 장송곡투쟁가등 시위가 진행되고 있었다. 지난 8월부터 두 달째 시위가 진행되고 있는 남구청 앞에서는 이날 일부 노동단체가 4대의 차량의 깃발을 꽂은 채 확성기로 투쟁가와 장성곡 등을 들고 있었으며 중구청 앞에서도 1대의 차량에서 투쟁가를 들어 집회 시위를 이어나갔다. 대구 중구청과 남구청 모두 시위로 인한 소음, 차량 흐름방해 등 주민들의 불편함을 인지하고 있으며 서구청 시위 재판 결과를 확인한 후 시위에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중구청 관계자는 2년이 넘게 진행된 시위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소음 피해가 심각하다. 특히 구청 앞은 교통량이 많은 곳이라 교통체증이 생기기도 했으며 시위자와 통행자 모두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존재한다. 며 때문에 서구청이 신청한 재판과 그 결과에 관심을 갖고 있다. 발표되는 결과에 따라 내부적으로 논의해 시위에 대응하겠다. 고 말했다. 남구청 관계자 역시 집회 시위 단체 내부적으로 갈등이 해결될 가능성도 있어 우선은 지켜보고 있다. 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만약 장기적인 시위로 간다면 서구청의 재판 결과 등을 참고해 처분하려 한다. 보였다. 대구광역시 동인삼가 재개발 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가시권에 더 이목이 집중된다. 이달 7일 동인삼가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이윤철이와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대우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했다. 이에 조합은 내부 회의를 통해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한 후대우건설을 우선협 상대상자로 지정했다. 조합은 오는 10월 초 시공자 선정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대구 중구 동덕로 38길 백동인동삼가 1대 66,802.11을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의 건폐율 19.47%, 용적률 235.76%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8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 칠성시장역이 도보로 10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대구동인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비롯해 동인초등학교, 대구제일중학교, 개성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편의시설로는 롯데영플라자 롯데백화점, 경북대병원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동인 삼가는 2016년 12월 조합 설립인가, 2020년 7월 사업 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코오롱글로벌은 시나일 재정비 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 사업 계약 금액이 26.81% 증액됐다고 3일 정정 공시했다. 이번 조치는 공사도구 금액 증액,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이뤄졌다. 이로써 해당 사업 계약금은 3,133억 2천만 원에서 3,973억 1천만 원으로 증가했으며, 공사기간은 실착공일로부터 약 32개월에서 약 35개월로 늘었다. 시남일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은 대구 동구 신남동일대의 1,600여 세대규모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프로젝트다. 2018년 3,311억 원의 코오롱글로벌이 시공권을 확보했으며 2020년 연면적 축소로 인해 계약금이 3,133억 2천만 원으로 줄어든 바 있다. 대구광역시 대명삼동 재개발 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유관업계에 따르면 대명삼동 재개발 조합은 지난 8월 31일 하수 박스계량 공사 관련 업무를 수행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 공고를 냈다. 이에 조합은 오는 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 설명에이와현설을 개최한다. 이날 업체에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14일 오후 4시 전자조달 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 경쟁 입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을 포함하는 건설사 하수 박스계량 공사 업무 수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지방세 및 국세, 체납이 없는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명삼동 재개발 사업은 대구 지하철 1호선 영대병원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대명이공원, 대명삼동 체육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성남초등학교, 경상공업고등학교, 영남이공대학교, 개명대학교, 대구대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이곳은 2008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15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8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남구 명덕로 12길 116 대명삼동 1원 9 1 7 0 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02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